다들 이제 하나씩 써야 돼요 이제는. 어 뒤에서 소리 들려. <웃음> 가장 중요한 건. 아니 나 버리고 가시면. <웃음> 오 잠깐 귀신 나온다 귀신 나온다. <웃음> 아! 아! 아! 아! 아! 사연! 아! 사연! 아 들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자 여러분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맵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버려진 집, 시립학교, 경찰서, 기자 등. 어 교회 재밌겠다. 교회 좋다 교회. 아 근데, 근데... 파스모포비아랑 되게 비슷하네 느낌이. 똑같아 형 똑같은데 마지막에 와. 귀신 나오는 게 추가된 거야 이번 음. 그럼 교회로 할까? 그래요. 응 교회로 와. 가자. <웃음> 가봅시다아 맞아요 안에 들어가고 나와서 아, 빠져라 아야 무서워. 그럼 뭔 소리야 밖에? 어뭘 깜짝아 놀래라. 어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우씨 아, 자 지금 공파가 여캐야? 나캐인데 아니 뭐.. <웃음> 어, 근데 고민이 남캐도 여캐인데 어떻게 알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웃음> 아래를 쳐다보고 가슴이 없으면 남캐해요 뭐지? <웃음> 진짜 힘 아니 진짜 힘 아니, 아니 아래 봤는데 남자. 나 안보이는데? <웃음> 이남자 남자네 <남자라는 웃음> 아 여캐면 아, 가슴이 <웃음> 보여? <웃음> 아니 안보여 여캐도 안보여 아 안보여? <웃음> 아니 남캐도 그러면 누나 하나 보여야지 뭐가 보여야 되는데? 어. 님비 탭 불러봐 탭탭오오 뭔가 많이 뜨네 <웃음> 왼쪽에 이제 우리가 온도계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은 오른쪽에 아, 막 오케이, 숫자가 주는게보이거든 오케이. 어, 얻은 단서들을 다 입력을 하면 은 알아서 소거를 해준다 어 맞지 맞지 <웃음>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고스트 유형이랑 나이랑 기분 이 세계를 맞춰야 돼. 아, 필요한 부분들만. 플임하기 전에 아바타나 서로 다 바꿔올까? 플레이임님도 역캐로 바꾸고 저랑 럭키님이 남캐 할까요? 아 이거 T S 롤인가요? <웃음> <웃음> A few moments later. 아이. 이 핑크머리 누구야? 저입니다. 왜 그래? <웃음> 아, 음, 개성을 추가보다. 변화가... 아 참고로 이 게임 특이 뭐냐면 이게 악녀 누나가 이 게임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가슴에 영혼이 담긴 게임이라고 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가슴이 움직여요 역캐들 어? 아왜 <웃음> 어, 어, <웃음> 굉장히 <그렇네>. 부담스럽거든요? <웃음> <웃음> 아야 심지어 맞죠? 남캐들 <웃음> 네. 눈을 자꾸 흘깃 흘깃하면서 아래를 본다니까? 어 <웃음> 진짜야 남캐들 그래? 진짜로 흘깃 그래? 흘깃 아래를 <웃음> 봐. 가슴 아? 두 개가 움직여. 이게 탭을 누르면은 밑에 이제 우리가 <웃음> 필요한 게 온도계, 전기 저장 센서, 발자국, 공책, 입자계수기, 위자보드 라디오 수식이 부두 인형이잖아. 아짱 맞네 진짜. 그래서 얘네들을 다 챙겨가서 각자 이제 친족들을 찾아오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온도계 챙기겠습니다. 이게 온도계겠죠? 아이템 여러 개 가져갈 수 있어. 응. 어 하나씩. 3개까지 수 아, 오 있어 오케이. 혹시 온도기 들고 있는 사람 누구죠? 저요 그러면 형이 가면서 음. 약간 추워지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앵간하면 거기가 귀신이 이제 있는 곳이야 그래서 어. 온도기를 약간 확인하면서 가면 되게 좋아 가시죠 여러분 이러면 좋아요 무서운데 저기 저 플래시 라이트가 없는데요? 아 그거 원래 두 개밖에 없어요 플래시. 와 미친 아. 미친 게임 어, 뭐야 어, 어, 이거 왜 버렸어요? 할까요? 이거 우클렉 누르면 안 됩니다, 우클렉 누르면 안 됩니다! 어, 오. 다 버렸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귀신 만나서 당황해서 우클릭해서 아이템 던지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나요! <웃음> 교체 버튼인 줄? 다 없어지기... <웃음> 아이템 잃어버리면 아, 뭐 아, 찾지도 못하겠네. 어. <웃음> 야, 온도계로 알지? 확인해 해도 어디가 있는데? 추워지는지? 어 지금 계속 온도 유지 중. 공파가 지금 쫄았나봐 공파 쪽에 기온을 재고 있는데 기온이 올랐어. 좀비하극수적으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몇 도까지 찍힌다던가 아니면 어어. 플러스 몇 도까지 찍힌다던가. 아이카리라! 아 까리. 뭐야? 뭐야? 아그 아, 이거 근처에 귀신이 따소리야. 근처에 귀신이 따소리야. 근처에 귀신이 다소리야나한대 맞았어. 오오 어! 어! 어! 공파 뒤 공파 뒤. 어잡 저... 잡혔어? 죽었어. 죽었어. 튀어. 저 나갈게요. 야 나가. 나갈게요.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안녕히 계세요. 어! 형, 혹시, 온독의 귀신이 나타났을 때, 혹시 어, 어. 봤어? 아, 어, 있었더라도. 어, 그대로였어. 그대로였어. 절대 안 떨어졌어. 그대로. 자, 잡혔어? 죽었어! 그럼 공판은 부활하지 못해? 난 죽어서 도와줄 수 있어. 아니야 이렇게 근데... 시작하자마자 팀장이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아, 어떻게 해? 그니까 이거는 다하는게 낫지 않아? 야,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게 귀신이 성격이 다 있단 말이야 오른쪽에 막 차분한 깜짝 놀란 공격적 사냥하는 이런 식으로. 음.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어. 공격적이나 사냥하는 같은 거 있잖아. <웃음> 우리끼리 하라고? 아한번 <아니, 웃음> 그, 이제 이것저것 해봐. 일단 한번 해봐야 이해가 되니까. 그럼 아까 귀신 어, 만난 세상이 곳을. 흔들려. 세상이 흔들렸어. 저기 어, 얘가 말 걸어. 얘가 말 걸어요. 오맑다 어, 누나 걔가 뭐래? 왓왓왓 코 고는 거 같은데? 봐봐 형 누나 그럼 라디오 수신기에 봐봐 울다랑 으르렁이 있거든? 이건 으르렁이잖아 들으면 응 그러면 으르렁으로 맞추면 돼템 눌러서 라디오 수신기에 아 이게 어. 으르렁 소리야? 커고는 소린 줄알았네 어. <웃음> 라디오 <뭐였는데>? 수신기에 으르렁 <웃음> 그럼 누나 라디오 수신기를 이제 다쓴 거라서 이제 의미 없어 걔는 뭐 버려도 돼 그럼 어, 바꿔 뭐, 올게 어. 둘만 어? 남겨두고 가시면 어떻게 이렇게 돼아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웃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둘만 남겨두고 <웃음> 그, 여러분들 이제 불을 <웃음> 불을 드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하나씩 써야 돼요 이제는 어? 뒤에서 소리 들려나나나 못해 뭐지? 나가 거 나가 나 <웃음> 아니 나 버리고 가시면 <웃음> 오 <웃음> 잠깐만 오, 오. 귀신 나온다 귀신 나온다 아아아아악 아아아 살려줘! 아! 먼저로! 먼저 죽자! 자, 너, 너, 자 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네. 네. 네. 먼저 들어가서 먼저 죽을래요. 저도요. 그 라이트 좀 들어줄 사람. 내가 다른 거 할게 그럼 이거. <목소리가> 네. 이거 이거. 나 땅바닥에 떨구면 이게 제일 커. 이게 제일 밝은 거야. 오케이. 음... 가자. 약간 지금 온도계를 쓰는 게 음... 제일 중요해 가지고. 아뭔 놈의 교회가 있다고도 생겼어요. 아, 진짜 아,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막 뭐, 분명히 같고. 비밀 기지였을 거야. 아직까지는 온도 바뀌는 거 없, 없는데 화장실. 아, 근데 근데 생각보다 안무섭지 별로... 사실 나안무섭겠지 아니 나 아까 무서워 되는 줄 알았는데. 플레이님 여기 교회는 청소 안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되게 더러워요 <웃음> 뭐 더러워요. 오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귀신 어, 나오는 오, 거 들려. 뭐 소리야? 어? 어? 어? 어딨어? 어? 근처! 근처에 있었단 소리 근처에 있었단 소리 근처에 있었단 소리 어! 울어! 어! 울어! 나가! 울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니 님들아 나가면 어떡해! 너 들어왔잖아! 나가면 어떻게 득치도 나감! 흐흐흐흐흐 <웃음> 하나, 하나 둘셋 하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이 들어와 쫄보들아 <웃음> 아이씨 아무도 <웃음> 안 움직여, 이씨! <웃음> 어? 여기 막딱막 다른 곳 여기 막 다른 길 막아놨네 다른 길. 아직까지 온도 괜찮은데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 네, 네, 저기 네, 네. 저기 블럭 블럭 블럭 블럭 네. 봤어 봤어 어? 아, 뭐였어? 아, 뭐였어? 선생님! 뭐였어? 선생님 좀 나가겠습니다! 아, 저 나갈까요! 저나가겠습니다와다 나왔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나 온도 확인했어! 몇 대? 몇 대? 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어. 그리고 나 부두 인형이랑 거기 어. 다 두고 왔거든? 가보자 확인해보자 이제 뭐 남겼을지도 몰라 아 저기 있다 안..했는데 어, 아직까지뭐 없는데? 그것는데 어. 어. 여기 뭐 어. 있다? 이거 발자국 응. 있어 어! 발자국 있다! 어. 우리 발자국 있다! 어, 발자국! 어디 어디? 발자국 어. 발 인쇄 누르면 돼그 보라색으로 오. 오. 발 인쇄를 발 인쇄. 어떻게 눌러? UV라이트 좋아 그럼 발자국을 체크를 발 해보자 인쇄. <웃음> 어, 발 인쇄 강시 아닌 폴터가이스트네 그지그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응. 하는 거야 오 얼마 안 남았다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어. 되겠네 맞아 그렇게 찍어도 돼마지 라디오 누나 한마디도 안 했어 혹시? 아 라디오 있잖아 누나 응. 그거 V 누르면서 핀유턱하고 말도 한번 걸어봐야 돼 말까지 걸어야 돼? 사회성 기르기 게임 공파야 이거 뭐야? 뭐야? 거.. 이거 뭐야? 아! 아! 아! 잠깐만! 아! 야! 아! 아! 뭐야! 아니! 헐! 아! 아! 살려요 로키 씨잘 가요. 아, 어, 말 걸어 봐. 누나. 이렇게 말 걸어 봐. 말해. 캔유 톡? 캔유 톡? 아알 치는 거 귀여워. 근데 저거 어떻게 열어 주지? 캔유 톡? 귀신이 사라질 때까지 안 열리지 않을까? 로키 님이 귀신 같은데요? <웃음> 어? 어, 열 어, 열린다. 나 저, 저, 어, 어, 나 죽는다. 어, 어. 어? 아, 걸렸다. 걸렸다. 아유, 걸렸다. sorry. 어, 죽어 버렸는데? 저 이거 노란색 3단계까지 어? 올라갔거든요. 그08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3단계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그 전자기장 센서 아냐? 어막 아.. 아니 뭐야.. 뭐, 어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아까 그 설배가 입자 계속기는 뭐였어? 어. 100%까지 쭉 올라가던데? 그럼 100에서 500 아니야? 일단 고스트는 그러면 폴터가이스트로 음. 확정인 확정. 거네? 어. 그리고 럭키 누나가 저기 뭐야 계속 막말 걸었는데 대,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좀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그럼 나 어차피 귀신 까봐. 못 보니까 난 돌아다닐게. 어 누나가 귀신 위치 봐줄 수도 있어. 어어 어, 여기 얘들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성당, 요, 요, 요. 성당 막 이거 움직여 성당 막 움직여 여기 앞에 성당 교단.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오나 봤어 나 봤어 잠시 나도 얘들 말 걸어볼게. <웃음> can you talk? 뭐야? 바로 부려가지고 안안 말해준 거 아니야? Hey can you talk? Can you talk? 뭘. <웃음> 오늘... 아니 말할 줄아냐고 변신아. 이이 <웃음> 초록색 <웃음> 연기는 뭐지? 초록색 연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말을 해야 돼 이거 되는데. 똥에 온기 아니에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야야 방금 놔뒀어. 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 안녕히 계세요. 안 안녕히 계세요. 요요요요 어저 불난다. 어, 초록색, 초록색 나, 초록색 나. 이거 뭐야? 저로 반대로. 안돼, 완화 한... 어? 어, 난... 아... 아, 이거 나. 이거 다 공책이랑 더 나... 볼게요. 공책이랑 더 볼게. 네. 아, 니 근데 이거는 귀신 떴을 때 그냥 길을 막는 효과인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방금 방금 이 책장이 여기를 막고 있어. 있었... <웃음>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육효야 축하해 축하 아니, 아니 지금 러키씨가 저희한테 장난치는거 아니죠 이거 <웃음> 저 장난 안쳐요 얘들아 이거 수, 수신기 답장 왔어 수신기 답장 왔어 야 으르렁거려 으르렁거려 으르렁 걸어, 그래, 음. 거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네 익소 아닐까? 아까 공책 둔 것만 확인하러 가보자 저기 뭐 계속 돌고 있는데요 어 계속 어, <목소리> 설백님지 설백님지 어백님지니 저기요. 재밌어요?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이 진짜, <웃음>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진짜, 진짜, 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요 살려주세요! 살려세요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플레임님 뒤쪽에! 아,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 아, 아. 야, 저... 무빙 무빙! 플야 <목소리> 야, 무빙 존나 좋아! 뭐였어? 어떻게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왼쪽으로 살았어! 아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살았어? 와.. 아니 플레임님 내가 봤는데 무빙 개쩍긴 아, 했어 <목소리> 어! 얘들아 여기 노트 적혀있어! 뭐 어? 뭐야 뭐 어디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뭐 낙서돼 있는 휘갈겼는데 그냥 낙서네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아? 어, 어 근데 낙서면 홀, 폴터가이스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요. 내가 보고 올게. 근데 진짜 뭐 휘갈긴 거밖에 없어. 봐. 그렇지. 오야 이거 낙서 맞아 아니. 낙서야. 어 낙서네. <웃음> 그럼 우리 어딘가가 잘못됐나 본데? 음, 온도계 아니면은... 일단 입자계수 500에서 1000임. 아 500에서 1000이야? 그러면 내가 온도계를 잘못했나본데? 귀신이 그럼 아이 귀신인가? 근데 온도계가 잘못됐으면 아이 밖에 아. 없어. 그럼 온도계 어... 확인하지 말고 그냥 아이인 걸로 가고 위자보드랑 찍어볼까, 부두 인형만 <웃음> 보면 될것 같은데? 음. 일단 가보자 그러면.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 서! w h a 나 up? w 어 a t 어 p w 아 a t up? w h a 아아 아.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 있어 h a t 아이씨 왜 자꾸 아이씨, 내 아이씨. 뒤에서 막 숨, 숨소리 숨 내뱉을.. 어 저, 저기 나왔다 안녕히계세요 플레이싱 <웃음> 거의 대바대 하시는데 혼자서 플레이싱 귀신 지나가서요 <웃음> 지금 판자 내리면 딱인데 빨리 나오세요 귀신씨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야돼 어야 반응한다 반응한다 열심히 반응한다 이거 이거 위자보드 어, 미친 되죠. 듯이 반응한다 해요. 어 어떻게 반응하자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래 뭐래, 뭐래. 거기 반응하자 어떻게 반응하자 지금 반응하죠, 그냥 좌우로만 아, 왔다, 왔다, 왔다 갔다 가는데? 아 그러면.. 포인터가 움직인다로 하면 선대 아인데 선대 고스트 아이 맞아 이러면은 내가 봤을때 아이 선배 사냥하는 이거 같거든? 공격적인 아까 우리 처음보면 알겠지만 나 바로 죽었잖아 근데 얘는 막 문같은거 막 불로 집핀 다음에 막 쫓아오고 보는거 봤지? 뭔가 사냥하는 느낌인거 같은데? 이거 다 체크한 다음에 데이트 업로드하고 확인할 수 있어 세번까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보자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아이, 아이 선배, 선배 사냥하는 업로드 유령 아, 저... 구체화다 맞춘거야 맞춘거야 맞춘거야 맞춘거야? 맞춘거야? 어 맞춘거야? 어, 맞춘 그래, 우리 추리 맞춘거야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이제 테마해야해 어,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공? 일로 와봐. 일로 와보라고 해봤자 너는 어디 있는지 <웃음> 어, <너무> 안 <웃음> 어, 보여. <나> <웃음> 귀신 잡기. 어. 어 귀신 잡기가면은 어. 어. 그 1, 2, 3, 4, 5, 6 있지. 구체화 했으니까 이번엔.. 어. 황금폭탄? 황금폭탄이라고 황금폭탄. 아, 여기, 여기, 여기 있어. 노 보란색 이건 가네. 어. 근데 이게 보란색. 봐봐. 여기서 좀 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어. 어. 이게 일회용이란 말이야. 어. 에임이 개구려서 귀신을 못 맞추면 답도 없어요. 어. 오케이. 이거 그냥, 그냥 좌클릭 누르면 냅다 던져요? 네. 뭐 그냥.. 왜 이렇게 던짐? 모르겠어. 아, 잠깐만. 내 잠깐만 내려. 아니 이거 다른 거 던져 볼게. 아 다른 다른 걸로 연습 한번 해 아! 보자. 잠시만. 나 던? 아니. 던족 어. 폭탄 던진거 아니지? 아니 방금 폭탄 던지셨는 던전은 아니. <웃음> 야, <웃음> 근데 어때 게임 재밌지? 아니. 보니까 개꿀잼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다할줄 아니까. 으흠. <웃음> 화면 어떻게 오. 찍어? 좌클릭인가? 우클릭인가? 아, 좌클릭. 좌클릭이야. 우클릭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이 그래! 미신에 대한 비디오 촬영도 있다. 적어도 돈벌수 있어, 비디오 카메라로 도나 님들그 나오면 꼭 말해줘요 저 카메라로 찍어드릴게요 네, 네 거의 에버랜 알바생이거든요? 일단 저 이거 전자기장인가 뭔가 이거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아 100에서 500! 100에서 어? 500! 0도 0도 도도도도도도 안녕히 세요0 0도 도도2 0도미친안녕세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제가 이번에 어? 위저보드 들고 요 Can you t 공책은 아까 보면 알겠지만 땅바하게 두면 돼, 귀신에 있는 곳에 <뭐람> <뭐람> 우리 1층 있는데? 올라가자, 올라가자 왜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저리 시청해! 저리 lawsuit! 소빙님 어디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소빙님 어디 있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 특정! 특정! 이리와, 이리와! 내 눈을 가렸어! 귀신이 눈을 가렸다고? 말햇... 점점 슬시타인데? 죽인 왜게 아니라 눈을 가렸다고? 갑자기 나 누구게 하면서 내 눈을 어. 가렸어! 깜짝 놀란 것 아. 같은데? 근데 일 어? 일단은 잠시만 너, 확... 어? 잠만 설뱅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네? 야 못생겼다니 어?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일단 귀신이 계속 지하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가렸으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뭐 보자. 공책도 여기다가 두지 그냥 한 곳에 모아두돼 우리. 그리고 귀신이 이 위를 지나가는 거를 좀 확인을 확인해야 돼 우리가. 좀 유도를 한다든가 뭐. 어 소리 어, 온다 온다. 어 라디오 소리.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이거 우는 소리다. 거. 어 체크 체크 어, 체크. 온다, 온다, 온다. 아 이렇게 오는구나 진짜 서럽게 오네어 어, 뭐야 특정. 어 여기 뭐 어, 생겼다 어, 나, 나, 어 약간 대머리 있는데 대머리 공책에, 공책에 인간 인간인거 같은데 어. 아, 아, 아, 아, 아. 폴터가이스트다 힘들구나. 확실하게 폴터가이 네, 설백씨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 <웃음> 아, 아 <웃음> 잠깐만 <웃음> 누가 나 때렸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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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치 어, 김치. 어? 김치. 어? 죽었어? 아니, 거기요. <웃음> 어, 야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소리나. 소리 나 소리나. 나 죽은다고 내. 나 심장이 도근도근해 두근두근. 처한 건가? 두근 아, 아니 있어. 몇단계몇 단계? 살짝 설랬었나. 3단계. 3단계. 3단계. 오케이. 3더 가이드 확정 어 형, 형이 형그 전자기장으로 측정해가지고 귀신 우리 돈 벌었어 50불. 어 대박 사건. 나 쩔어. 어 나는 근데,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은 안 돼? 근데 누나 사진 찍기는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번 미션 왜 찍은 거야? 아 뭐야. 귀신에 대한 비디오 촬영은 저거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왜 찍어? 아 사진이 아니었어? 영상이었구만. <웃음> 이제 위자보드랑 부두 인형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둘다 반응은, 반응은 없네요. 건가? 상호작용하지 않은 둘다 하면은 폴드가 이스트때용 깜짝 놀라니거든어 어, 어, 그래 한번 해보자. 맞는 것 같아요. 살백 씨 갑시다. 그지. 아왜뭐왜 뭐야 니 애기세요! 아니 바로 그냥 주량 랑치는거 너무 웃겨. <웃음> 됐어? 됐어? 아, 아, 아니야,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아 아니야? 해봐. 평균 깜짝 놀라해 볼까? 나 한번 해봐 사람이... <웃음> <놀람> 어이, 좋겠다, 미쳤다, 아 미쳤다. 미쳤다. 야, 야 자, 잠깐만 이거 어떡해? 이거 침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깜짝 놀아니라 차분할인가? 그렇지. 그러면은 소어법에 음. 의해서 기분이 일단 무조건 차분함인데 그럼 위자보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지금. 근처에 있을까 얘근처 응. 근데 우리가 좀 꼬셔야 되지 않을까? 일로 오라고? 어. 철명씨가 아, 뭐, 유혹해봐요. 철백가해봐요가 왜, 오, 네. 오, 오, 오. <웃음> <웃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야, 아,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야! 야! 야!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목소리> <입으로> 연주 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 위자보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반응이 없는 건데? 어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 같은데? 진짜로 어... 안녕 계세요 어나 죽는 건가? 거짓말 아닌.. 아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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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백아 너 살아 있어? 님살아있니 설백님. 설백님. <웃음> <웃음> 설백님. 방금 밟고 <웃음> 지나간 시체. 아 <웃음> <나> 미친놈아. 설백 <웃음> 씨 <나 미친놈아. 웃음> 죽었어요? 멈춰멈춰 멈춰. 아니 <웃음> 설백님 방금 밟고 지나간 시체가 설백님 시체. <웃음> <웃음> <웃음> 아왜 내려 올 때마다 난이야? <웃음> 말대말도말말대아이 시끄러워라 야 이러면은 내가 봤을 때봐 일단은 일단은 귀신이딱쳐 아, 귀신이 너... <웃음> 받았는데 <잡아간다. 웃음> 이라고 나만 내려자 아, 네, 아, 그래서 아, 차분한 차분한으로 두고 다... 용이나 다... 평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용 차분한이겠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위자보드가 상공장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용 차분한이 맞는 것 같거든? 고 이걸로 마지막 해? 해봐 아니면 수준이네. 또 해야지 뭐 성공할 때까지 아,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맞아 이거 근데, 엔딩 못 맞아. 보고 하면 영상각이 안 나온다고 너무 상각이 안 나온다고요? 확인한다 확인다 확인한다 고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다 내가 앞장서야 돼? 출발! 제가 옆에 아, 지켜보고 왜 있어요. 힘을 내요 설배. 아, 너무 웃겨. 너무 아, 무서워요 플레임님. 어허 플러님이랑 어, 어, 불러주세요. 어플 러그님하고또 어? 어? <웃음> 아, 바로 그렇게 부르네. 아, <웃음> 서운하게. 아, <제발. 웃음> 아니 이분찾아내배기 하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니가 아니 도해야 된다니까? 사주경기 사주경기. 빙글빙글빙글돌면서 그소스레임을타면 지금 이 돌고 있잖아. 지금 세 바퀴는 돌았는데 없잖아. <웃음> 지하로 가자. <웃음> 네가 서 피시고 내가 원딜이야. 알겠어? <웃음> 원딜면서왔다왔다 어, 앞에다.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오야 서다도 써. 어내가 나가 나가 가 나가 나가 가 나가 나 자, 그다음 향. 그다음 향. 야나 이거 한 번도 써본적 없는데 어떻게 쓴거야 님들? 이 그냥 왼쪽 클릭하면 돼. 이거 또던지면에다가아있다 던져. 네형 향이 네 향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그럼 문을 들어. 다 열고 댕기자 어, 일단 문을 다 열, 열고 어...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어, 수수스고오오수어이야 어... 어, 어, 어. 바로,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디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 잡혔어?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웃음> 어? 야 <왜>? 아, 잡혔다! <목소리> 어떡해! 아니 로켓이 너무 행복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집중하게 다들각 잡아! 살백님 거의 가나 갔다 뼈 갔다 어어야 어떡해! 야 어떡해! 오, 됐어, 됐어! 됐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가가야 얼마 안 남았다! 네가, 얼마 안 남았다! 남았다. <웃음> 집안에 모든 문, 문 열기! 안. 빨리 움직여! 움직여! 문 열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쯤 되면은 이거 버그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입니아자 네, 빠르게 어, 리게임 어, 한번 하자! 우리 이제 싹 삽... 싸고스 됐어. 오케이, 야, 이제 귀신에 무서워하지 마. 다 어디 갔어, 근데? 아, 어, 나 끌려간다. 어, 나 끌려간다. 끌려가. 꼬려, 낙지하로 끌려간다. 안돼. 아니 갑자기? 어. 아 럭키님 계속 퍼블 당해. 럭키 지켜. 아 진짜로 누가를 아, 끌려? 근데, 어, 근데 나 죽이진 않았어 얘가. 그냥 나눈 어? 가리더니 나질질 끌고 가던데. 어 깜놀이다 이번에도. 어얘온얘 으르렁 거린다. 마이너스 이십도. 마이너스 이십도. 오케 단계 3 단계 3 단계 저거 이거. 모서리 끝에서 모서리 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빠르다 빠르다. 야 빠르다 빠르다 이번에 우리 존나 잘한다. 피자볼 같은 것도 없는데. 근데 라디오 수신기 으르렁 맞아 요 애가 봐. 어, 귀신? 아! <웃음> 귀신이네. 꽤많 있어. 뭐야? 어디? 잡혔어? 잡혔어. 아이고, 설백 씨. 형근데형 그럼 근데 이거 떴어, 귀신 그림. 어, 인간, 인간. 인간인간인간인서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교수형 아, 집행인. 아무도 설백 님이 괜찮냐는 밥에. 그리고 얘는 백에서 500. 아, 나가자, 이제 나가자, 나가자. 아무도 나가자. 일단 나가자. 아죽어 어, <웃음> 일단 나가자. 일단 어, 빠르게 마렵어. 하자. 빠르게 하자. 어, 등가 교환의 법칙 아. 좋았다. 점금술사냐고. 뭐야? 교수형. 평균 건... 사냥하는으로 해 볼까? 사냥하는으로 한번 해 볼까? 좋아. 어, 오케이. 가 보자. 그럼... 아! 공격적 공격적? 공격적. 아, 고고. 아! 아! 뭐지 아니, 형? 근데 사냥하는으로 나... 데이터가 어? 한번 더 하면 어떡해? 어? 뭐지? 어, <웃음> 어, <웃음> 둘이 둘이 나를 네. 많이 쳐나보는데. 어. 아, 이거 개트롤이야. 자, 데이터 업로드. 거. 자, 바꿨죠? 자. 아 기가 맥힙니다. 아야 우리 귀신 쉰 거밖에 안 나와서 다 던지는 거야. 막문 닫고 불 켜고 이딴 거 없어. 오 성수 불의 소금 집안의 촛불 세개 켜기 실버 폭탄 귀신 잡. 나 때렸는데? 어, 저기요? 누나 누나 온다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안에 어? 저 도망갑니다. 어. 일단 사, 일단 살 살면 오, 돼요. 링. 저기 네, 설백씨 잘 ]게요. 지내고 계시죠? 보고싶어요 아지금 아, 마이크 왔는데요. 끄고 있었구나 아저 여기 살아있어요 아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네 <웃음> 우리가 대꾸 안해가지고 되게 서러웠겠다 아니 근데 어딨어? 대화가 핏은 통했어요 아그 와중에 대화가 통해서 나의 시야가 <웃음> 되어줘 내가 맞춰줄게 아, 대화가 통했어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른쪽으로 갖고. 든자어야 여기 여기 아, 여기 오, 여기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어!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이제 소금, 소금. 오케이 안녕하세요. 물에 소금 다시.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조 소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이가운 소금이거든요. 여러분 라이터는 들고 계시죠? 아니요? 아니야 소금은 상관없어. 아, 아 아니 아니.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어디. 자 집중 집중 집중. 집중이다 집중해야 돼라 집중해야, 집중. 집중해야 돼. 왼쪽 오른쪽 귀신 다 봐줘야 돼. 뭐안 보여.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맞았다 맞았다 결혼식 결혼식 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이거 나이거 나가 rank,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왜안 열려? 어 내가 닫은 거 아닌데 잠 잠겼다. 잠다 잘할게요. 다음이 촛불 세개 켜기인데 이거 라이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라이터를 제가 들고 죽었어요. 아 시체. 로 갑니다 아 시체 있어. 나 시체 본거 봤어 계단. 계단에 있어. 요 계단에. 계단에가? 여기 여기 있는데 라이터. 어? 있어? 보이잖아. 보이네. 어, 불 킬로 캐에> 다불로 일단 일단 불. 여기 여 일단 여기 촛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하나.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가 자자 이거 하고 어, 어, 야 여기 지나간다 지나간다, 맞아, 맞아, 때... 지나간다 지나간다 나갔다 어, 네, 어다저 oh,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 개킨다 지금 다이 새끼야? 어? 어? 야, 아, 뭐 그렇게 쓰시면 어떻게요? 아, 공파님 하지만 여러분 돈이 충분해서 실버 폭탄 하나 살수 있습니다. 짜자잔 하나 더 조심해 Let's go 마지막이에요 공파님 마지막이에요. 이제 또슬슬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 지거리거든요. 어어 어,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신사태.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어 아, 여기 어기 여기 기기기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여기 여기 여 형들아 니 이제 하이라이트야 왜왜 왜 내가 죽으니까 다 깨는 거지 <웃음> 좋아 <웃음> 내 아, 가자 가자 가자 그거 우라매 여기 가자 어? 어어 어. 어? 장난친다 장난친다 저? 근처? 근처다 여기 소리 나뭐 근처에서 나한테 귀 구멍에다가 턱 사귀었어 아? 아? 기부티 어, 어? 어? 어? 어? 어 뭐저래 그래? 무슨 소리야 어디야? 그아딴데 그래, 아, 가보자 마칭니다. 참고로 이거 어? 어? 어? 나,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던져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아니야 왜왜왜왜 맞췄는데 맞췄는데? 와! 이 대박! 드디어! 야 와! 와! <웃음> 드디어! 아... 재미가 있었다 아 즐거웠습니다 아, 아, 근데 이 게임은 만족도 높지 않아? 고생이어요 말같이 다왔어요 예?